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,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. 아무튼 아시겠지만,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이 결국,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. 그러기를 몇달 하루는 늦은 퇴근길에,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, 남은 귤을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. 그리고 주방 딱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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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는 귤 접한 상이 보이면 꼭몇 개를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.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답니다.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대권도 안하는 귤한 개를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. 결혼 후에 어느덧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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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개 까먹었나 봅니다. 내가 못지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귤 어디서 샀어요? 웬 응. 전철입구 근처 좌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. 몇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살 입에 넣어주고요. 그리고 직접 가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한번 비교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.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.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잡더군요. 한술만 뜨고 가라구요. 마지못해 첫소를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.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내도 같이 울고요.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. 부끄러웠다고 할까요? 아내는 그렇게 작은 한 가지의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내게로 기대울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도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간 아내에게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. 그 뒤로도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. 귤이든 무엇이든 우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. 저 또한 잦은 주식 실패로 와이프랑 자식들에게 소홀한 마음 깊이 반성합니다. 진짜 반이라도 잃은 돈 주식시장에서 찾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. 주식 안된다고 소중한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짜증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